이제 왼발을 내려 마무리 하시고 이번에는 아치바를 머리부분에 끼워 준비합니다 준비가 되셨으면 오른발을 아치바 위에 올려 꾹꾹 밟아줍니다 1분간 실행하겠습니다 아치바로 발 마사지를 실행하면 발 전체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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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발을 내리고 왼발을 올려 꾹꾹 밟아줍니다 1분간 실행하겠습니다 하루에 쌓인 피로를 발 마사지 부터 실행하시면 발이 시원해지면서 피로가 풀려 몸이 가벼워지고 에너지가 생깁니다 또한 부종 족저근막염, 무지외반증 등의 발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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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발을 내려주시고 발 마사지를 마무리하겠습니다.